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보죠.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국토계획법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내용들이 있죠. 그 건축 제한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기본서에는 한 20페이지가 정도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공인 중개사 업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축물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단독주택은 어디다 짓는가 뭐 이런 몇 가지를 좀 체크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아파트가 어, 지문에 좀 자주 나오는 사항이니까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딱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 아파트는 적어도 녹지 지역이라든지 관리 지역이라든지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 지역들은 다안 됩니다. 왜냐면 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은 4층 이하예요 관리지역도 4층 이하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안되겠죠 아파트가 되려면 5개 층 이상이 되야 되니까 그냥 녹지나 관리지역에서 안되기 때문에 농림지역, 자연형, 보증지역 다 아파트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허용되는 지역은 딱세가지인데 주거지역 어딘가에 아파트가 허용되고 두번째, 상업지역 어딘가에 아파트가 또 가능한 겁니다 세번째가 공업지역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세 군데 지역에 아파트가 허용되는데, 세 번째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종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역. 여기서 아파트가 허용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 전용. 단독주택이니까 아파트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여거는 저층 주택이에요. 저층이란 4층이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2종 전용, 2종 일반, 삼정일반 준주거지역의 아파트가 가능한데 가능한 지역을 외울 게 아니라 안 되는 데두 군데 일종을 뺀 나머지 주거지역에서 아파트가 된다고 라 기억하시면 되고 상업지역에서는 유통상업지역은 주택세체가 안 되죠 창고만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통상업지역은 아파트가 안 되니까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지역에서 아파트가 허용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그리고 근린상업 지역에 아파트가 허용되는 것이고, 공업 지역 중에서는 준공업 지역 여기서만 아파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용공업 지역은 중화공해성이니까 아파트하고 전혀 안 맞고, 일반공업 지역도 환경을 저야지 아니하는 공업이긴 한데 그래도 지역이 어, 공장제대 공장 공장만 있는 지역이 아파트가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파트가 허용되는 지역은 딱세 가지로 일종재배 주거지역, 유통재배 상업지역, 중공업지역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계획관리 지역은 녹지관리 이런 데다 안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 중에서는 중공업지역만 아파트가 되고 일반공업 안되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중에서는 유통상업. 재배한 나머지 상업이니까 안되고. 그다음에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종을 제외한 주거지역에서 가능하다고 랬죠다 안되는 거고 5번에 2종 전용주거지역 아파트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이죠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에 관한 내용인데 가론에 들어간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자요거 풀기 전에 먼저 용도지역별 용적률 쭉 한번 정리해보죠. 일단 용도지역의 이 체계는 꼭 외우고 계셔야 되죠. 크게 나눠서 도관농자 관리지역을 나누면 개생보 도시지역을 나누면 주상공녹 주거지역은 전일준이죠. 전용주거가 다시 1종과 2종 일반주거는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지고 상업지역은 중일, 군유 공업지역 전일준 녹지는 보생자 공법에서는 용도적 이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용도적 틀이 외워져 있으면 건폐율과용적률에 관한 숫자는 대입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게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관경이에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 건폐율이 50. 그러면 단독주택이니까 <웃음> 대지가 있고 여기다 단독주택 짓는데 마당이 있겠죠. 마당 단독주택의 마당 여기다 집을 짓는 건데 그냥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마당으로 쓰고 나머지 반에다 집을 짓는다 이런 개념이니까 건폐율이 50%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짓는데 단독주택이 시골을 가도 주로 2층 집을 짓죠 그러니까 2층으로 짓고 나 보니까 1층 가서 50%가 있는데 2층 가서 5 0이또 있기 때문에 용적률은 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 전용주거 지역에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이다라는 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요걸 기준으로 나머지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쭉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종 전용이 50인데 건폐율이 용 이종 전용이 60이 돼 버리면 70, 80, 90, 100이 되니까 그 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종을 보고 나눈 게 아니라 전용 주거 지역이 50이다라고 정한 거예요. 일반 주거는 60이 되는 거죠 준주거는 7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건폐율은 전용주거 5 0을 기준으로 일반 60 준주거 70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낮춰놨어요 원래 일반이 60인데 3종 일반은 50으로 왜냐면 용종률도 높은데 건폐까지 높아버리면 너무 감이라 되니까 일부러 이걸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55, 66, 57 이렇게 외울 필요 없이 전용주거 건폐율이 50이다 이거만 하나 알면 자연스럽게 일반은 60이 되고 준주거 70이 되고 3종만 하나 따로 주의하면 되는 거죠 3종만 일반이 60이지만 3종 일반은 50으로 낮춰졌다 이거 하나 주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폐율 최대가 90이죠 그 최대가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이 중인상업 중인상업이 90 일반은 그보다 낮을 거니까 80근리는70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정한 거죠 근데 유통을 하나 또 주의해야 돼요. 유통. 유통 산업은 창고만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커다란 물류창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근린 상업보다는 유통이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더 크더라. 이걸 하나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린 상업이 70이고 유통이 더 크기 때문에 8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린 상업 상업 건폐율 9 0을 기준으로 쭉 순서대로 기억가되 유통 요거 하나 주의하면 되는 겁니다 공업은 다 통틀어 70인데 왜냐면 공업 지역은 주거 지역보다는 건폐율이 높겠죠 공, 다 공장 이런 거니까 상업 지역처럼 건물이 막 공장 건물이 따닥따닥 붙으면 곤란하니까 상업보다는 낮겠죠 그러니까 주거 지역 기준이 50이고 상업적 기준이 90인데 그 중간쯤 잡은 거니까 50과 90의 중간 7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을 통틀어서 건폐율은 세개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전용주거 50이다. 중인상업은 90이다. 공업은 70이다. 나머지 지역 통틀어서 다 20이 됩니다. 다 이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모두 미개발지니까 건율도최소로 낮춘 거죠. 다 20. 근데 개백관리지역 하나만 40이 되니까 이거 하나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율은네개를 외우는 겁니다. 일종, 전용주거 건폐율 50, 중리상업은 90, 공업은 70, 녹지 이하는 통틀어 20세 그 가지를 주의하는 거예요. 그 전용이 일반 전용이 50이니까 일반은 60이 되고 준중은 70인데 삼종일반은 낮춰놨다. 50 이거 하나 주의하고 상업지역 중에서 유통사업이 근린상업보다 높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고 녹지 이하에서 계획관리 하나만 40이니까 이걸 하나 따로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용적률인데 용적률도 일정 전용 용적률이 100이다 이거는 알죠 나머지 지역은 50%씩 쭉 정한 거니까 150, 200, 250, 300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따로 외울 게 없는 거죠 준주거는 준자의 의미가 다른 기능이 섞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주거기능 중심으로 상업업무 기능이 보완된 지역이 준주거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업기능이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350으로 하면 다른 거 아무 차이가 없죠 상업 기능이 있는 건데 그래서 상업적인 차이가 보면 200% 차이죠 그래서 준주거는 상업적인 그 용적률 차이 그걸 적용한 겁니다 삼정일반이 300인데 준주거는 상업 기능이 들어가면서 200이 더해지니까 5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거적 용적률은 세 가지를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일종전형 100, 삼정일반 300 준주거 500을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50% 차이니까 쉽게 기억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기도 쉽게 100, 300, 500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어디가 100인지 어디가 300인지 헷갈리면, 일종 전형이 1자라서 100이다. 3정 일반이 3자니까 용정 일도 300이 됐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헷갈릴 것도, 헷갈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 전형 100, 3정 일반 300, 준주거 500. 이렇게 해서 세개를 동시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준주거 500과 준공업 400을 꼭같이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같은 준자네요. 그리고 권펴마저 갖고 용종률까지 갖출 수는 없는 거니까 준주거 지역이 500이고 준공업은 그것보다 낮은 500 다음에 40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350, 300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최대 용종률이 1500인데 당연히 중임상업이 1500이 되겠죠. 여기 이제 1500이고 200% 차이니까 일반은 1300이 되고 다음에 1100 900 인데 유통이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통이 1100 걸린이 900 이거 하나 주의하면 되죠. 나머지는 다 통틀어서 다 80이에요.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검필과용적률을 묶어가지고 한 번에 기억하는 겁니다. 2080이죠. 2080 치약을 생각하면서 한 번에 싹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건폐율이 계획관리는 40으로 하나 다르게 되어있으니까 요거 하나 주의하고 용적률은 100자리가 3개가 있는데 계획관리가 100이고 그 다음에 생산녹지가 100이고 자연녹지가 100이 되니까 100자리 3개만 따로 기억하면 되죠 나머지는 한 번에 2080 이렇게 외우시고 100자리 3개를 따로 기억하시면 뭐 전체 내용을 숫자를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용도적 틀만 되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쭉 정리가 되니까 그. 기준이 되는 숫자 이거를 주의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서 외우고만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는 거죠.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문제고 그 최대의 한도를 물었는데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00, 300, 500을 외웠잖아요. 그래서 일종전용 100, 삼정일반 300 준주 500, 최대가 500이 되는 거죠. 계획관리지역은 2080인데 계획 관리 용정이 높았기 때문에 100이었죠. 금폐로 40, 용정률 100이고. 농림 지역은 이제 나머지 다 미개발지 208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용정률이 80이 되고. 그래서 답은 500, 180이니까 답은 3번. 이런 건 이제 외워서 푸는 문제고 난이도가 쉬운 문제니까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죠. 용도지구와 그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 모두 고른 것. 문제 풀기 전에 이것도 좀 정리하고 풀죠. 자, 용도지구 종류가 법에서 9개를 정하고 있죠. 경관지구 칠락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개발지능지구까지 9개를 정하고 있는데 가능한 아홉 개가 뭔지를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외우기 어려우니까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외울 때 경관지구 취락지구는 치자다라고 바꿔서 기억하세요 뭐 치나 취나 비슷하니까 경치보고 시골 가가지고 경치를 봤어요 경치가 너무 좋은 겁니다 경치가 좋은 동네 살고 싶죠 그래서 그 동네 가서 집이라도 사, 사, 사보려고 복덕방을 찾아봤어요. 복덕방이나 복특방이나 비슷하죠? 그래서 경치를 보고, 그 동네 살아보려고 복특방을 찾았는데, 시골 동네라 복덕방이 하나도 없어요. 빵개죠, 빵개. 빵계. 그래서 경치 보고 복특방, 빵개. 이렇게 해서 아홉 개 용도 지구 종류를 일단 외워두시고, 그래서 경관, 이, 두 문자만 기억하면 단어가 쉬우니까, 경은경관 치는치라, 보는보호, 보는고도, 복합용도지구, 복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 특 방제지구, 특정용도 방화지구개발지능지구 방제 지구, 그래서 아홉개 용도지구는 그냥 두 문자로 해서 경치보고 복특방빵계 땅, 땅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고 이게 세분이 되는데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이렇게 세분이 되죠. 의미설명은 생략하고 안기코드만 한번 정리 해보죠. 경관지구는 <웃음> 자연, 시가지, 특화. 그러니까, 자, 시, 특인데, 경관지구가 자, 시, 특이니까, 경자, 시, 특이라고 외워야 되죠. 누군가 특별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특별하다. 특별한 분이 경자, 시가 특별한 겁니다. 경자, 시가 특별했다. 경자, 시, 특. 이렇게 외워두시고, 취락지구는 뭐 취, 술 먹고 취한 거예요. 술 먹고 취했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자야 되죠. 그래서 취해서 집에서 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집단과 자연 이렇게 외워두시고 보호지구는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거 기억하실 때는 보여주세요 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 좀 쉽게 기억이 돼요. 보여주세요. 이거를좀 애교를 부려가면서 콧소리를 섞어서 말을 하다보면 보역 중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지구는 보여주세요. 그리고 콧소리 섞어서 보호역, 중생. 역사문화, 중요설물,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나눠지고, 고도복합 특정은 다세 분이 안 되고, 방제지구는 시가지와 자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거는 방시역이라는 분 있죠? BTS 만드신 분, 방시역 이분한테 여동생이 한분 계신데, 여동생 이름이 방, 시잡문 다방시자 그래서 방방제 지구는 방시자 그리고 방아 지구는 세 분이 안돼안 되고 개발진 지구는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적으로 나눠지는데 이거 기능별로 나눈 거예요 기능은 이제 세 가지 기능인데 주거 사람이 살아야 되죠 살면서 산업 유통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 휴양. 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개발지능지구는 어, 개발하는데 어떠한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느냐? 그 기능별로 나는데 세 가지 기능 살, 살면서 일도 하고 놀기도 했다. 사는 거, 죽어 노, 어, 일하는 거는 산업유통. 노는 거는 관광휴양. 그래서 죽어 산업 죽어 산업유통 관광휴양인데 이것도 두문자로 입에 붙여서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개발지능지구 어, 주거 산업유통 관광유형이니까 일단 개주산관이라고 외워야 됩니다. 개주산관인데 생각 안날때 살면서 일도 하고 놀기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억을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이죠. 두개 이상 기능이 섞이면 복합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기능들이 다 제외되면 그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게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기능지구는 개주산관에 두개 이상이 섞인 건 복합이다 다 빠지면 특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도지구는 전체 종류 세분 각각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이제 외웠으니까 문제를 풀어보죠 용도지구 종류 세분 연결이 옳은 것만 모두 골라야 되는데 보호지구는 보여주세요 콧소리를 섞어서 보역중생이라고연결했죠보역중생 생딱 맞죠. 방재지구는 방시혁 여동생 방시자죠. 방시자. 그런데 특정 이런 거 없죠. 들렸고 경관지구는 누군가 특별했죠. 경자 시가 특별했죠. 경자 시가 특별해지는데 뭐 주거 경관 이런 거 없죠. 들렸고 취락지구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집으로 갔죠. 그래서 장 거죠. 농어촌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다 틀렸고, 기억 하나 맞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도 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용도 지구 제한도 이게 전체가 좀한 번에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용도 지역 제한은 좀 복잡하죠. 용도 지역 제한은 건축 제한 내용도 복잡하고, 건폐율 용적률도 각각 다 외우고, 그 특례도 있고 이래서 복잡했는데, 용도 지구 제한은 한 페이지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용도 지구 안에서 제한은 용도 지역처럼 대통령령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다르고 하기 때문에 용도지구 안에서 제한은 기본은 다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내용이 다르니까 그각 지구 안에서 제한 내용은 해당 적 조례를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조례가 아닌 것들이 있으니까 조례가 아닌 것몇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고도지구 안에서 제한은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제한 나오면 요단을 찾아야 돼요. 도시 찾아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뭐 여기에 조례나 뭐 이런 게 들어가시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두문자로 고관이다. 이렇게 하나 외워두세요. 고관. 고도지구 제한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두 번째 방화지구 안에서 제한은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을 통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화지구 제안은 건축법인데 이거를 건축법으로 제안능이 정해진 게 방화지구다 건빵 이렇게 또 하나 외워두세요 건빵 방제가 건빵 이러안 돼요 방화지구가 건빵인데 건빵을 만들 때 불에다 꾸겠죠불 그래서 방화지구와 관련된 게 건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위제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취락지구와 그다음에 복합병도지구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다 공통적으로 그 제안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세 가지를 묶었더니 개복취가 되죠. 개발진흥지구, 복합병도지구 취락지구, 개복취, 물고기 있죠. 개복취, 그걸 생각하면서. 대통령령으로 떨어져가는게세 가지 개획복치라고 기억하시고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칠학지구 중에 자연칠학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직접 정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 중에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되죠. 4층 이하의 일정한 건축물들이 허용이 됩니다. 허용되는 건축물이 또한 페이지가 있어서 못 외워요. 그러니까 요 틀만 기억하는 겁니다. 자연칠학지구가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직접 정했다. 층수는 사층이 하다. 이 정도 기억하는 거고 네, 집단 칠락지구 안에서 제안은 이 집이 개집이에요. 개집. 그래서 집단 칠락쪽에 집은 개집이다. 따라서 집단 칠락지구 안에서 제안 내용은 개특법으로 정하도록돼 있는 거고 네, 복합용도지구 안에서 제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하 복합용도지구라는 것은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건데, 완화가 되려면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물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면서 추가로 뭐가 더 허용돼야 완화된 거죠. 그러니까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추가로 뭔가가 가능한데, 그거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제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이발이 여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안에서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따로정 하는데 그 내용이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그 계획에 위반해서 건축할 수 없다라고 제한되는 거고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으면 이때는 그 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용도지역 제한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이 세부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용도지구안의 제한은 일단 크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용도지구안의 제한은 첫 번째 고관두 번째가 건빵세 번째가 개복치그 다음에 이, 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조례다. 고관도, 건빵도, 개복지도 아닌 것은 모두 조례. 따라서 경관지구 안에서 제안은 고관, 건빵, 개복지가 아닌 거죠? 조례로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호지구도 고관도, 건빵도, 개복지도 아니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정농도 제한지구, 고관, 건빵, 개복지 아닌 거니까 조례로 정하는 거고. 방제지구도 고관, 건빵, 개복지 다 해당 안 되죠?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관의 제한은 이게 크게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고관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건빵, 그리고 개복지, 이걸 뺀 나머지는 모두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 확실하면 이제 대통령의 내용, 내용을 뭐세 가지 주위에서 추가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문제를 풀어보죠. 4번 문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틀린 것 1번에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제한 내용을 물었죠 개발진흥 안에서 제한 내용은 개 복치 중에 하나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데 여긴 조례가 나오면 안되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데 그 내용이 계획을 수립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그랬죠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했을 때는 용도지역에사용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는 계획에 위반할 수 없는 거죠 여긴 계획 수립되지 아니하는 어, 개발진지구니까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고도지구니까 고관이 생각나야 되죠 고관 고도지구안의제한은관 도시군 관리경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다 맞죠 3번은 복합용도지구니까 개복취가 또 생각나야 되죠 개복치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어, 대통령령으로 제한 내용을 따로 정하는데 그 따로 정한 내용이 이거 입지를 완화했기 때문에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추가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장례이설 건축이 가능하다고 라돼 있는데 이러면 틀리죠 장례이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필요가 없고 이게 허용되려면 조례가 정해야 허용이 돼요 조례가 정했으면 허용이 되고, 조례가 정하지 않았으면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장례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그, 시설 종류를 외우라고 된 건데, 그, 종류 어차피 못 외우니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맞는 내용이 되려면, 용도 지역이 소용되는 건물 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떤 게 가능해다, 하나,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장례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틀렸구나, 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4번에 방제지구 안에서 1층 전부가 필로티 뭐 이건 층수에서 당연히 재배를 하겠죠 필로티는 층수에서 재배를 하고 맞고 5번에 자연치락지구 안에서 제안 내용은 개복지 중에 하나인데 자연치락지구는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직접 정했고 정한 층수가 4층 이하였죠 그리고 방송통신시설이 가능한데 이거는 외우기 힘들어요 어쨌든 4층 이하니까 맞구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설명인데 옳은 것 자, 1번에 그 대도시장 유통상업 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아무데나 지정을 못하고 딱세 군데인데 세그 군데를 일일계라고 외워둬야 돼요 매일매일 침묵계를 했다 생각하면서 일일계 그래서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일일계인데 유통상업지역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지정대상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딱 세군데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은 틀린거고 2번에 그 대도시장은 재반복발생 재반복발생이 우려될 때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방재가 되겠죠. 방제 방재. 내용은 방재인데 지정된건 특정용도 제한지구예요 틀렸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또는 청소년보호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시설 유해시설 못 들어오게 제한한다는 라게 특정용도 제한지고 이름이 제한하네요. 특정한 용도의 시설이 못 들어오게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이름, 이, 그 이름하고 이 내용이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 눈치로 봐도 틀린 거죠. 3번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해가는 사항은 도시군 계획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틀렸는데, 자, 이것도, 이, 어 문장 틀로 하나 좀 기억을 해둘게.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어떤 법에 의한 어떤 규정을 적용, 이렇게 나오면요. 뒤에가, 아니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니 한다. 다 그러니까 이제, 적용 배제 규정들이에요. 이 규정 자체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법이 다,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겠죠. 근데 특정한 상황에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규정도 자꾸 둬요. 근데 이와 같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한 거는 이 문장을 굳이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 구조만 봐도 틀렸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따로 이거 하나 기억을 해놔야 되죠.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지관에서 도시공객설에 대해서는 지역지관에서 제한 내용을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객설로 뭐 도서관을 짓거나 또는 뭐 어, 연구원 같은 걸 짓거나 이런 게 용도적 제한 안 받고 산속에 막 아무 데나 막 들어가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 도시공객설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3번 요거는 틀린 거고 4번은 매립지가 이렇게 나오면 찾을 단어가 무조건 같으면 이단을 찾아야 돼요. 같으면 그리고 끝에 가서 본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같으면이 나왔는데 끝에가 본다가 아닌 거면 틀린 거로 같으면 없는데 끝에 가서 본다 나오면 틀린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립지가 나왔고 뒤에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내용과 다르다 같으면 이 말이 안 나왔죠 같으면 없는데 끝에 가서 본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매립지는 매립목적과 이웃한 용도가 같을 때 이때만 따로 이방 결정할 필요 없이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는 거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말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 키워드 같으면 찾고, 끝에가 본다. 이렇게 돼 있는지만 확인해서 풀면 됩니다. 여기는 뭐 당연히, 같으면도 없는데 본다 나왔으니까 틀린 거고. 다음, 5번에, 택지개발지구가 나왔는데, 택지개발지구는 아무것도 안 따지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보는 거죠. 자, 도시지역으로 의지되는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죠. 항만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연접, 이 말이 붙어야 되죠. 어항구역의 경우에도 도시지역의 연접, 이 말이 붙어야 되고,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은수력발전소라든지 송변전설비 이런게 들어가면 틀리게 돼요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는 이 택지가 어떤 택지든 지역이 어디든 또 연접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도시가 되니까 택지개발지구 이거 하나 보고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냥 맞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이렇게 해서 3회차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군개백설, 지구단위계 획 이런 문제들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